일단 자기장이라는 거 뭐냐면 자석이 있잖아요. 음. 자석 주위에 이렇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 주위에 그 자기력에 작용하는 공간이 자기장이에요. 음. 자 자기장은 자기력에 작용하는 공간인데 자석에서 작용할 수 있고 도선에전 작용할 음. 도선. 음. 수 있고, 도선에 걸려 도선 자요. 아기는 도선, 편에서 다 사실이에요. 어. 그 일단은 자석이 닫는 경우 두 개요. 응. 그니까 둘째 나에요 자석이거나 아니면 전류.. 이거. 네, 이거까는전인 네. 자기단. 응. 근데 자기단은 그 응. M극으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사용해요. 자기력자기력이 응.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고 응. 이런 그리이든요 응. 이런 이 자기력이 실제로 보이지 않나요? 이거 선을 나타내면 자기력 선이라고 음? 그리고 대신에 인트는 앵글에서 나와서 에스로이를 받아가고 자기를 옮가야 해네 그래도 도선에서 나와서 옮가데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직선 도선인데 얘가 직선 조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류 방향이 위로 한 단계요 여기서 자기 장을볼 때는 이 직선 도선 자기 방을볼 때는 내네 손가락이 잖아요이 네. 손가락으로 나오는데 내 손가락이 자기 장이 되고 한손가락은 전류가 돼요 그래서 전류 방향이 위쪽이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으로 전류 상해요 네.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놓고 이렇게 감싸요이감싸는이 음. 방향이 그 자기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는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이이 네, 그리고 얘는 직선 도선이아요 얘는 원형 도선이에요. 원형 도선 도 똑같이 엄지손가락으로 잡았는데 결과 이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는 얘 둘은 직선 도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얘도 아래로 잘받요그 네. 이렇게 네. 네. 한 거고 자기 당이 얘는 위로 오져서 받아요. 네. 그래 이렇게 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로 향는 방향을 이제 손, 이게 오른손으로 수거든는 얘도 네. 자기 장이 방, 아, 이단 자기라고 나요앤네가 있어요, 여기는. 네. 그러면 이 두가지 엄지손가락이 두가지나요? 이내 손가락이 그 자기장의 방향 거요 어, 전류가, 어. 어디전류 저쪽으로 나온 방향이요. 네. 그이 아, 이요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한 손이 엄지가 전 방향, 이 손가락이 시마 방향이요. 어, 어. 근데 NSS로 요 네. 전류가 이렇게 저쪽으로 향해밀어아요 어.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 극만 바꿨다고 해볼게요. NSS로 전류의 방향 그대로 이쪽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NSS인데 저쪽으로 전류가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 아, 아, 네. 네.